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목표가로 봤었던 14,000불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 14,000불로 진행하는 모습 자체는 뭐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닌데, 네. 어쨌든 단기봉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세 진행형 파동을, 파동을 그리고 있죠. 약세 진행형 파동. 약세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채널 안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네. 단기봉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안에서 움직이다가 빠지더라도 다시 가면은 장기봉에서는 뭐 별거 없다 그냥 그긴 타임 프레임에서는 하나의 파동을 그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단기봉에서의 지금의 약세진행형 파동은 그닥 걱정, 걱정할 건 아니다 만약에 만사천부를 뚫으면 얼마까지 가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금 짧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14,200까지 네. 초과 달성 여기가 목표가인데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 초과 달성을 한다 네. 14,200 또는 14,700까지 네. 14 근데 14,700, 14,200 여기 뚫는 거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 작년에 만들어진 고점 매물대를 뚫고 가는 이상 그 위로는 매물대에 대한 저항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뭔 소리냐면은 지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매물대의 영향은 아 어, 작년 5월부터 한 9월까지 만들어진 매물대 네. 지금 받고 있는 영향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러 여기를 뚫, 뚫는다 그 위로 간다 라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그 영향에 대한 매물대는 요기 2018년도 고점 그쵸 그렇죠? 18년도 고점이에요 18년도 고점. 아무래도 최근에 매물대 보다는 영향도가 어, 작아지겠죠 매물대에 대한 영향도는 어, 시간이 이 현재 시점보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향도가 커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매물대에 대한 영향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희석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가격, 가격 움직임이 많았었던 이 구간에서 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시장에 그 시장을 떠나거나 그쵸 아니면은 뭐 실제로 가격을 어이 시간이 움직일수록 해당 매물 가격에서 예,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 가장 최근 고점 매물대를 뚫고 만사천불 이상으로 가면은 예, 그 이상 되는 고점 매물대들 충분히 많지만 어, 여기에서 그 작용을 했었던 저항버다는 훨씬 약해진다 네, 이런식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사천0불 뚫으면 실제로 어, 수월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갈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크 o c o m 주요 그 공지사항 한번 안내 드릴게요 15일날 나온 내용이긴 한데 어, 그 스테이킹 이자 수익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요 내용으로 지금 그 플렉서블 언이랑 소프트 스테이킹 기존 이자율이 1%에서 2%로 바뀌고 그리고 한달 과정의 스크립트 는은 2%에서 4%로 바뀌었다 그리고 3개월짜리는 4에서 6% 그리고 카드 거래소 6개월 스테이킹은 6에서 10%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 프라이빗 커스터머 라고 하는 분들은 10% 에서 플러스 2% 를더 얹어 준다고 하네요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아 되게 좀 화나는게 어 거의 한 두달? 두달을 기다렸거든요 그 카드 만들려고 네, 카드 만들려고 두달 기다렸다가 10월 1일 날인가 10월 1일인가 언젠가 카드 발급 재개 공지가 떴어요 네. 카드 발급 재개 근데 이거 이제 뜨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한 2주 있다가 어, 제가 바빠가지고 카드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2주 있다가 이제 카드 발급 하려고 했는데 어, 신규 발급 대상 중에서는 한국이 빠져있대. 아 진짜. 그래서 일단은 네, 카드 발급 실패했고요. 저거 기다리면서 제가 그그 그 소프트 스테이킹을 돌렸습니다. 소프트 스테이킹 네, 그 따로 예측기간 없는 그 스테이킹 서비스인데, 네, 요거 돌리고 있다가 지금 크리토닷컴 가격이, 네, 크리토닷컴 가격이, 네, 여기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지점이 10월 초부터였죠. 저 200원대였습니다. 200원대. 네,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카드 발급 해보려고 들어갔더니,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40%가 되 있는, 와, 네, 깜짝 놀랬죠. 근데 어쨌든 뭐 200만 원 200만 원 어치인가? 어, 2,000불 달러 2,000불 정도 어치 자금을 이제 크립토닷컴에 두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만약 40% 어. 어쨌든 뭐큰큰 큰 금액은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열이 예, 봤죠 카드 발급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걸 저걸 났다. 그래서 뭐 일단은. 예, 연구 중지는 아니고 일단은 잠정 잠정 중단이어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 때문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자율 변경 소식이랑 카드 발급 재개됐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빠져있다. 그거 추가적으로 예, 또 변경사항 나오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마진거래소는 빙본이고요. 빙본에서 곧 이거 합니다. 요거. 이거 어, 아직 좀 남았어요. 34시간 10월... 아, 11월 30일부터 이제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요거 하시면 됩니다 네, 참여하시면은 이제 가입하시고 나서 100불 증정금 받는데 그거로 거래량 1000불 만들면은 네, 이거 이거 회전판 회전판 이걸 한대요 뭐 로또같이 그래서 그거 당첨되면은 비트랑 이더랑 뭐 코인들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시작도 안했는데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요거 한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짜로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퍼주는 거 네.